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희의 계십니다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랭. 이 사람은 좀 고지식하다 응. 이 사람은 조금 고지식하고 뭔가 딱딱딱딱 답이 나와야 될것 같은 사람 있잖아 그럴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과냐 문과로 하면 이과 같을 것 같은 남자 야 뭔가 답이 빨리 빨리 근데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성질이 급한 것도 있는 것도 같아 이 사람 성향부터 먼저 보이는데 어.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인가 응? 이 사람 옮겨 봤을 었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음, 응.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이 일적으로는 요 일적으로? 일적으로는 조금 답답했던 게 뭔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나는? 난 뭔가 밝은 거야.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해야 돼. 응. 것 같은 사람. 이야. 조금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될것 같은 사람 있잖아.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그래. 응. 뭘 어떻게? 응. 올해 운? 응.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남잔데 속으로는 조금 여리고. 조금 그러는 게 있어. 여자 같은 구석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다재다능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정답은 결과적으로 정답은 이과처럼 뭐예요? 하고 딱 나와야 돼.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 풀어가는 방식은 어... 과정이 많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지? 과정이 많은 사람이래. 그럼 무슨 말이지? 과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 이 사람 음. 뭐야? 도와주는 게 있는 건지 뭔지 사람의 인연자가 많은 건지 뭔가 타고났어 지금 운이 타고난 거요 지금 운세가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 응.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여 음. 어, 이분 응. 건강은 좀 어때? 건강? 건강은 작년에 안좋았던거 아니야? 응. 작년에 뭐뭐 뭐 시술을 했던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다거나 뭐가 있었던거 아니야? 응. 이 사람 사주 딱 봤을때 었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가는건지 뭔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어 응. 아니면 술을 좋아한다거나 간이 안좋다거나 뭐 그런거 응. 이분 조심해야 될 점이 음.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유참 말이야 말? 말을 해? 그 그래 말을 하겠지 앞에 서니까 말? 입? 말? 입? 행동과 말이 달라? 뭐야? 모르겠어? 너왜 나온 대로 나와서 뭘 조심해야 돼? 뭐, 건강이라던가, 음. 하는 일이라던가, 뭐 음. 뭐 입이 가벼워서 음. 망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이 일을 하는 거야? 뭐 하나만 하는 거야? 뭐야? 아닌데? 뭐야? 모르겠어. 응.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음.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응. 음. 이 배우 손현주씨 음. 응. 음. 현주가 누구야? 현주. 여자야? 보면 네, 보, 얼굴이 명함인 사람이에요. 응. 음. 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 되게 드라마에 아빠 역할로 많이 나온 어, 사람? 0번도 왔을까? 김탁구 아빠였나? 누구 아빠였던 사람인데? 아! 김세로이 아닌데 김세로이 아니고 박세로이아이 어. 아저씨야? 네 음. 근데 이 아저씨가 사업도 해? 사업은 안 하죠 음. 그럼 뭐 배우만 해? 네 근데 이분이 음. 지금 음. 올해 5번 음. 형사라고 드라마가 음. 시즌2가 나왔어요. 음, 음. 근데 이게 시즌1이 음. 시청률이 음. 7%대였거든요. 음. 이게 1보다 2가 더잘될수 음. 있을까요? 1보다 2가? 네. 음. 1도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은 1... 어후, 근데 어딜...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1도 안 됐던 것도 아닌데 1만큼 될것 같은 느낌. 2가 더잘 된다고 말은 못 하겠어. 그냥 비등급 음, 음. 이전에 음, 갑상선 음, 암에 걸렸어가지고 음, 수술을 한번한번 한 있었거든요. 음, 앞으로도 좀 음, 건강은 음, 괜찮을까요? 음.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을 넘어오면서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몸을 계속 계속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음. 건강은 앞으로도 쭉 조심을 해야 돼. 음. 음. 마지막으로 음. 마디 해주세요. 이사 아저씨를? 나 예주시는 진짜 모르겠어. 그렇게 음. 음. 모르겠어. 그냥 잘 되는 것만 있는데 몸을 음잘 관리를 하시면서 드라마도 찍고 내 활동도 해야 될것 같이 보여. 음. 그러니까 잘 쉬면서, 쉬는 것도 일한, 일하는 것처럼 쉬면서 음. 정해놓고 쉬라는 거지, 부엌.